<웃음> TV조선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트로트 스타들의 선전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. 진해성, 재하, 나상도 등타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패한 최강자들과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 가수 등 인기 실력자들이 대거 몰리며 상향평준화된 실력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는데요. 기대 속에 지난해 12월 22일 첫 방송을 시작한 미스터트로트는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를 뛰어넘는 상상 그 이상 무대들이 쏟아지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풍성한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. 더욱 괄목할 만한 지점은 경지에 이른 고수들의 수준 높은 대결 속에서 예상 밖 원석들이 빛을 바라고 있다는 것인데요. 무엇을... 앞서 마스터 예심에서는 우렁찬 활어 보이스와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무대를 휘어잡으며 역대 최단 시간 올 하트를 기록한 대학부 박지현이 진을 차지하며 스타성을 입증했습니다. 또 지난주 공개된 본선 1차전 팀 미션에서는 부드러운 실크 미성과 섬세한 감성 표현으로 귀호각 무대를 선사한 샛별부 진욱이 진을 차지했습니다. 정말 과분하게 이런 좋은 자리를 저에게 두 번이 진 선발 결과 젊은 피해뉴 페이스들이 연이어 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에서는 어느 부서 어떤 얼굴의 스타가 탄생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편 내 손으로 직접 차세대 트로스타를 뽑는 온라인 응원 투표에서는 독보적인 음색으로 장구 없이 홀로 서기에 성공한 박서진이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어 김용필, 황민호, 박지현 등이 무서운 기세로 개인 팬덤을 확장하며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. 특히 멋스러운 수트핏과 연륜미로 젠틀섹시 위 정석을 보여주며 여심을 사로잡은 김용필은 1주차 온라인 응원투표 5위에서 2주차에는 2위까지 껑충 뛰어오르며 장민호를 잇는 새로운 중년 트로 스타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